지우가 아, 음. 지금 두 번째 단계안보 제가 며칠 정도 됐죠? 2주 어, 이, 이 정도 2주 넘은 것아요 2주 넘은 것 같아요. 2주 넘은 것같이 2주 넘은 것 같아요. 2이아이 2주 넘은 것 같아요. 2주 은 제일 큰 변화는 이제 그... 그... 여고... 여고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뭐 들고 와서... 약 뜯어달라고 해야 돼?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으로 뜯어... 뜯어...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뜣... 붙어 주는 거 말고 다른 건또 있었나요? 비슷 어, 여러 도도 비슷한 소리네요 음, 음. 소리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예. 그리고 조또또또또조 음. 음, 네. 조. 음. 조. 그거도 아빠도 비슷하게 느끼는 거죠? 오, 네. 그럼 무관을 벗어난 예요 아, 진짜. 그럼 무관을 벗어난 거예요? 내가 저번에 그거 이제 다 듣고 얘기해 줄게요. 네, 네. 무관을 벗어난 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응. 사용하기 시작한 거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터져 나면 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좀 그렇지 막 힘들어야지 막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아뭐 소리 같은 건데. 음 맞아. 좀더좀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떨떨떨떨 네. 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웃음> 어, 이거, 엄마가 되게 되게 표현, 아주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얘가 왜 네.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다 해줄게요. 이게 네. 아주, 저, 그, 딱 맞는 거예요. 어느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 뭐, 네. 어, 네. 어, 계속.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이런, 저, 그, 그, 외식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응? 밥 먹고 아, 이렇 예, 하고 있었는데, 지훈이 이렇 물컵 들고 옆에서 이렇게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을 자기가 흘렀거든요 네. 그냥 네. 저는 네. 멀어 멀어 보고 있었는데 애가 이게 톡톡 치는 거예요. 이게 네. 컵을 이렇게. 네. 그왜 애가 돌아보니까지가물 흘렸다는 거를 흘러다고 음 흘렸다고. 음 흘렸다고. 음 <웃음>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예. 그 아버지 입을 휴지를 닦고휴지 닦아, 뽑아주니까 네. 닦았어요. 닦아서 줬어요 그 전에는 뭐 클립에 막 손수로 어, 막막 막 손으로 비옥. 막 비볐거든요. 근데 음. 그건 이제,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하고 그 지시 수행도 같이 이루어지는 고있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기저귀를 계속 버리는서신분를 시키거든요. 음. 지 기저귀 버렸죠. 음. 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고 가서 그때 그냥 쓰레기통이 좀꽉차 있었거든요. 음. <웃음> 꽉차 있었는데 음. 기저귀 버리잖아 뚝 떨어졌거든요. 음. 오늘 휴지 조각이랑 같이 음. 떨어졌는데. 다른 때는 이거를 다시 주워서 올리진 않을 거예요. 음, 그냥 이렇게 도와서 는데 어쨌든 그것를 다시 주워 올리고 떨어지면 또 주워 그렇지. 올리고. 예. 그리고 정리 휴지도 같이해서 주워서 또 이렇게 올려놓고. 아, 예. 그래서. 요거는 음. <웃음> <아니, 그런게 웃음> 이제 이거죠 지식 수행은 단순 수행이잖아요. 예, 예, 로봇 같이 단순 수행이 아니라 예, 예. 지식 수행에 다른 의미를 갖다 복합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라고 요그죠 예? 예, 예. 그걸 갖다가 아이가 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제 예. 그 상황을 갖다가 자기 가 학습된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예, 거라고. 요잔순수인이 예. 예. 아니라.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그 영상, 그, 그 영상에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 엄마 한번 하고요. 네. 예. 서재 이렇게 매달려서. 아, 그 <웃음> 예, 그때 이제 엄마! 뭐 이렇게 음. 힘드니까. 음. 한번 의미 있는 엄마 한번 하고. 에 조조 조조 아리 에 하고 한번 할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엄마 아빠 같이 손 잡고 어디 갈때 아빠 없어지면은 그냥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냥 그냥 이렇게 가가 없어져도 신경 안 쓰고 가라고 이랬는데 아빠애 가방을 그날 까먹고 이제 안 가져와서 아빠 가 다시 가져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서가지고 다시 아빠 어디 가나 계속 천천 거기서 봤다고 했나. 계 깜짝 보면서 오 <웃음> 사람 취급되는 <치울> 거야. <때까지 웃음> <웃음> <웃음> 아빠 어디가 <웃음> 네, 너무 놀랐네. 어 이제 그 얘기는 아빠 말고도 뭐저 다른 아이들이나 사람이나 관찰하면서 늘어났을 텐데. 그 인사 예전에는 뭐 키즈카페 들어가가 사장 인사해 이름면안 보고 그냥 아무데도 그냥 네. 앉았더라는 앉았더는데 네. 요즘에 인사 이름 어디 누구? 예이으로 어디 누구? 이래서한도 보고, 이리도 보고, 하 보고, 이런거 들으 보고, 이런고우가좀 생겼어요 우가좀생겼 보고, 우리 하마도 리하리하마이 보고, 우리 하구 누구 고 우리 하마도 보고, 우리 보는 그런 게생도어요 우리 하그리고 어. <웃음> 여 <웃음> 얼굴 좀 찍어줘봐. 표정도 찍어줘봐. 표정이 웃고 다게 바뀌었잖아. 아, 살기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애가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 애가. 그전에는 네. 이렇게 하었어요 음, 그러니까, 네. 표정이 거의 없던 애인데, 네. 네. 네. 표정이 지금 아주 그냥 이제 애가 이렇게 계속 미소를 띄고, 표정을 계속 미소를 띄고, 계속 미소를 띄잖아. 음 저게 <웃음> 큰 거야, 애 <웃음> 제가 어 뭐하려고? 응. 뭐 뭐하려고 이게 설마? 입 주변이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요왜 아, 이렇게 엄마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심심함을 응. 심심함을 이제 응. 좀 느끼는 응. 것 같아요. 응. 집에서 보통 옛날 같은 컨디션만 이렇게 넣으면 막 다니느라 응. 이제 심심한 줄은 몰랐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데 지금은 이제 어, 하루 집에 있으면 어, 응, 어, 어머, 심심하다고 나가자고 어, 이제 짜증나 이 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니고 꾸자, 어, 아까 이래가지고 애교도 떠네, 이제 애교도 떠네, 어, 아, 아,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그 건물이랑 풍선놀이 있잖아요. 응. 어, 특히 풍선놀이 할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막 풍선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서 풍선 뺏으려고 속도도 음, 점점 음, 빨아지고막 음, 덮치고 음, 이게 음. <웃음> 그랬는심 아, 실질 움직는게 훨씬 체감이 네, 네, 는거든요그고 네, 네. 네. 눈동자도 그 따라가는 게막 음, 음, 이제 확실히 이제 같이 음, 논다라는 음, 느낌 음, 받았어요. 음 그렇죠. 음, 뭐야 뭐야 이거? 음. 더, 어, 좋네, 해본네. 아, 아빠가 더 코멘트 해주실 거였나? 그 일반 저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아빠가 쓰레기통 버릴 때. 음, 쓰레기 버릴 때. 그전 음. 그 갔다 으면 그냥 지시 수행, 아 저는 음, 그냥 음. 시키는 거 하는구나 음,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었는데 음, 음.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뭐게받아들 아빠 시키지도 않은 거구나. 음. 다른 것까지 떨어졌는데 음, 그 다른 것도 음, 같이 넣었다는 거요그래죠 어, 어. 그때 저도 모르게 소리 질든요와 <웃음> <"우와!"> 하고 그냥 <웃음> 그런 <그럴> 모습이 <웃음>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 <웃음> 어, 단계를 쓰고 그러면서 얘가 지금 더 쭉쭉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웃음>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네, 더, 네. 더 올라갈 거예요. 어, 지금 이제 한달반 됐죠? 이제 한달 반? 예그 정도. 한달반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한달반 전에는 이제 그 냉정하게 말한 비교를 한다면 표정이 이제 거의 없었고 이제 무, 무발했고 눈 맞춤을 못했고 근데 지금 애가 표정이 보면은 그냥 멀쩡하게 났잖아요. 네. 표정이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에서 얼굴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만이 살아난 거예요. 아, 그러면서 같이 혀를 움직이는 신경도 살아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언어가 시도가 되기 시작한 예데 이게 애가, 애가 훅 바뀌었죠. 내가 몇개 해석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할지 얘기해 줄게요. 응? 보세요. 이게 애가 요구가 불완전한 발음이지만 <웃음> 요구가 나다 응, 저 얘기했고, 여러 줄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주 정라하게잘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애가 어떤 거냐면, 뇌에서 말을 하려면 혀로 신경이 연결되어야 된다. 내가 이제, 그 유튜브에 자폐아이들이 네. 무발아인 이유 얘기할 때 네. 그런 얘기 해놨다고 네. 그죠? 내신경하고, 네. 응? 어? 네. 그 안면 근육 신경, 감 네. 근육의 연결 신경, 안면 음, 신경하고 혈류 연결되는 섬인 신경 네.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안돼 있어서 네. 혀의 조작이나 입술의 조작을 잘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네. 그래서 애가 이게 안 움직이니까 표정이 없던애요 혀를 못 움직이니까 표정 그 말을 못하던애요 네. 근데 이제 표정이 생겼어 보면. 네. 표정이 생겼다는건이 입술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고 이 혀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아직 움직여 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가 있듯이 아, 아, 맨 처음에 할때 그걸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아,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마치 처음 첫걸음말을 뛰는 애같이 어렵게 혀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움직이니까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많이, 부드럽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만, 아직 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뜯어줘, 그러면, 혀가 훨씬 더 부드럽게 더 움직여졌는데, 다못 움직이고, 뭐더뜯이러면 이런, 이런 식의 발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유는, 이런 상태면, 봐봐요. 처음에 발음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는데, 발음에 성공을 했어. 근데, 발음이 아직 불안전해? 계속 반복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바뀌어요. 한두 달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바람으로 뜯어줘!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어... 무슨 얘기지 아시죠? 그런 응. 의미에서 무바라가 벗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 대문창에 무바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지워도 돼요. <웃음> 발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웃음> 이해되시겠죠? <웃음> 그래서 얘가 말한 거예요, 말한 건데, 아직 혀가 움직임이 아직 부드럽지 못한데, 애가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웃음> 예. 그때 그때 엄마가, 아빠가 그걸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대개 <웃음> 실패하는 게 그렇게 언어가 나올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막 그냥 엄마 아빠가 무시해버려서 애가 좌절하게 만들거든 그게 아니라 할 때마다 막 너무 잘했어 하고 엄마 아빠가 알아듣어서 뜯어 달라고 그렇구나 해서 아이가 하는 언어 시도를 언어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애가 저거 훨씬 더그 용기가 나갖고 계속 반복하면서 좋아져지요 이해 응? 네. 예, 되시겠죠? 네네. 아마 엄마라는 <웃음> 말은 훨씬 더더 <웃음> 더 지나야 돼요. 엄마 아빠 이런 거 지금 억지로 가르치지 마요. 절대 가르치지 마요. 왜냐면 하 우리가 내가 지금 그 자폐아동이 정상이 될때 발달 단계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언어가 될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더 더 지나야 돼요. 얘가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요구어가 나온 단계야. 그러니 엄마도 아마 아쉬울 때 가끔 엄마 나올 거고, 통상적으로는 아직 사용 못 해. 자기 원하는 거 뜯어줘, 물, 암, 아, 응? 무슨, 그런 요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언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억지로 교정할거 없고, 하, 하고자 하는 언어만 계속 그 용기만 내주면 돼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어, 물이 뜯어졌다 할 때, 응, 응. 내가가 발달 단계에서 윤 이, 상단계할때4단계그거 이란 말에. 얘가 응. 요어를 쓴다라는 건 지금 이제 비언어적인 응. 응? 상황을 이, 의사, 비언어적인 의사소통한다는 거는 이거잖아. 아까 물 없이 을때떨어졌다로 표시를 해주고 의사전달을 하잖아. 네. 응.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의사전달을 하고 의사전달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응. 그 쓰레기통을 보도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천천히 만 상황 얘기해 주면 상황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응? 이해를 한다고 응?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풍부해지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어 그러니까 네. 작별 발달 단계에서 1단계, 눈 맞춤 단계, 2단계, 모방 단계 그러니까 지난 첫 달에 이게 되게 완성이 확 이루어진 거고 네. 네. 세 번째 이제 지시 수행 단계를 엄마 아빠가 많이 해놨어. 그것도 금방 올라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단계 있죠. 응? 그게 올라오면서 요구단계가 올라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눈맞춤도 더 강화되고 모방도 더 활발해지면서 4단계 5단계 발달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고있거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가고 있어요. 응? 이게 애가 인지가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봐봐요. 인사하라고 그럴 때 사람을 이제 어딘지 관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그 사람한테 맡겨서 인사를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눈맞춤이 그 지난 저 2주 전에 할 때하고 더더 더 좋아진 거예요. 내가 이제 눈맞춤이 얘가 지금 초, 2주 전에한 60점, 70점 정도였을까요? 5, 60점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는 자연스러운 눈맞춤이 되지만 다른 사람하고 자연스러운 눈맞춤을 하기 힘든 상태가 2, 3주 전이었대라면 지금 이제 뭐야? 다른 사람한테 인사해야지 할때그 사람을 살피고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는 타, 타인하고도 시선처리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상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눈맞춤이 완성된다는 라건 그런 거라고. 엄마, 아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정확하게 필요에 의해서 눈맞춤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라고. 예. 이해되시겠죠? 그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찰을 한다고. 인지가 발달하고. 얘가 지금 거, 기까지 거의 근접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눈맞춤이 아직 100점은 아니야. 내가 봐서 한 80점 정도 되겠네. 지금 80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네? 타인하고도 네. 그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쫄깃한 음. 된된지지 그치, 그치, 그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한번딱 네. 보는 정도? 네. 네. 네. 더 길어져야 돼. 더길어져 그래서, 계속, 여기서 치료 철학은, 내가 그 6단계 얘기할 때, 지시수행어를 그럼 많이 가르치면, 얘가 잡폐가 좋아진다. 그게 아니야. 네? 지금도 계속 해야 될건 1단계를 100까지 올리는 거야. 1단계를 네? 네. 100까지 올리는데, 그럼 딴 사람을 봐, 봐라,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계속 스킨십 넘치는 음. 1차 놀이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놀이를 갖다 계속 강화하는 게더 필요해. 음. 그래서 애가 하, 하루 종일 엄마, 아빠를 시선을 추적을 하는, 이렇게 되면 음. 그 능력을 가지고 타인을 거기까지 올려야 돼. 음. 아빠하고도 시선치더 음.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음. 언어를 가르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요얘는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시수행을 가르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음. 얘는 그걸 우리가 원하는 치료방식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가 머리 나쁜 애가 아니란 생각이 이제 들죠. <웃음> 그럼? <그래? 웃음> 얘가 인지가 나쁜 애가 절대 아닌 거야. 응? 응. 하잖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응. 했다. 스스로 응. 자학습을 하잖아. 응.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주 진한 눈 맞춤이야. 응? 응. 그리고 아주 진한 놀이야요 응? 그게 올라가면 응. 타인하고 하게 되고 얘는 뒤에 언어 능력이 응. 막 올라와. 응? 그리고 아이가 놀이 속에서 스스로 언어를 꺼내면 엄마가 그걸 받아만 내면 된다고요? 받아만 네. 내면 돼. 네. 이해되시겠지. 이해 네. 억지로 밀어넣지 말고 아이가 잘나 발달하고 있어. 발달하고 있어. 이잖아. 그러면 지시 수행할 때도 말이야 아까 하면 하나 더 하잖아. 이제 단순 지시 수행하지 말고 그것도 복합적으로 시켜서 네. 같이 할수 있잖아. 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걸갖다 같이 하는 놀이로 한다든지. 아이가 할수 있는 상태를 갖다 가지고 한번응답만 해주면 돼요. 아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다행히도 지적인 손상이 없어 보여. 요멍 네. <웃음> 어, 때리는 거 거의 안 보이죠? 이제 요즘. 그이없어 없어요. 가끔씩 얘기해주 그그 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컨 그러니까 네. 3단계까지는 안 가도 될것 같고, 네. 응? 식이요법잘 하고 있죠. 글루텐까진다면 예, 그거 같게하셔야 예. 예. 돼. 예. 지금 왜냐면 면역적으로는 되게 안정적인 상태가 잘 유지돼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이게 속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돼. 그거는 음식을 주입해서 잘못 먹었 때는지, 항히스타는지 감기 안에 노출시켜든지 감기 걸리면 여기서 감기약을 받아서 먹여야 돼. 예 알았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먹이면 다시 떨어져요. 백퍼 예, 다시 떨어져요. 예. 절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만 막으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는 한세 아, 달째? 예, 예. 아마 2단계, 다음 달에는 2단계 거의 리피트 반복해서 갈 건데, 한달 정도 더 가면 아마 타인하고도 다른 사람하고도 시선 처리가 안정적으로 되는 음. 거기까지 도달할 거예요. 도달할 거고, 그때까지는 막별할 거예요. 내가 어? 알아듣게 막 나올 거고 음. 말도 조금 더 네. 어?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뀔 거예요.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뀔 거고 네. 이해되겠죠? 네. 그러고 그 3, 세 달째까지 확 바뀐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엄마 아빠가 속도가 약간 떨어진 듯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변화만큼 확 변해버렸거든. 이제 보고, 듣고, 이런 게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될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플로우 타임을 얼마나 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나기 시작할 거요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계속 얘가, 오, 저거도 올라오네, 저거도 올라오네, 이런 변화가, 어, 최근에 있는 게더 계속 한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좋네요.